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조심스러운 포스팅입니다. 등록해 주세요. 미성년자들은 뒤로 가주시고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성인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요즘 에너지 음료 의무분별한 남용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미국에서는 심심찮게 청소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데 국내에서는 다행히 아직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네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미국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유통한 혐의로 A,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A, 씨는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해서 국제 택배로 받거나 미군 부대를 통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A씨와 함께 술집 주인 C씨도 함께 입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음료를 양주와 같이 섞으면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많이 사용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등록해주세요. 에너지 드링크의 각성 효과가 얼마나 컸으면 마치 마약처럼 사용했을까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참고로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음료인 레드불의 부작용은 21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오아워 에너지는 부작용은 92건, 이중 3 0세 건의 경우 이번 치료를 받았고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몬스터 비버리지의 경우에는. 40여 건의 부작용 사례 가운데 20여 건의 입원치료와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미국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죠?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래도 어떤 기업이나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 이름을 바로 공개하는 점은 좋네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이럴 때 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쉬쉬 넘어가잖아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그런데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항변을 합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적당히만 마시면 괜찮아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맞아요. 캔커피 하나에 74mg이고 아메리카노 한 잔에 124mg이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겨우 60mg 안팎밖에 안 들어있다고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주에 커피를 넣어서 마시면 각성 착용이 일어나나요?